Your friend, okay. And tell me what... 안녕하세요. 40대 무식한 개미가 그동안 날린 이억을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6억 정도 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둘 주식 투자가 아니시라면 남녀노소 주식 경력을 떠나 주식의 심리적 멘탈이 어떤 상황인지 되돌이 켜보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저 또한 반성하는 차원의 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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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종목 등 젊은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잘만하면 회사가 발전하여 대박난다 하였는데 족박이 나버렸습니다. IT 종목에서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사기꾼은 드칠거리는 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코스피에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하여 꽤 오랜 시간 동안 웅들여가지고 있었는데 유증인이 감자니 봉시 남발의 손실률이 엄청났었고 코스닥에서는 전문가란 작자들이 성장주니, 가치주니 하면서 개미가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변옥하고는 물량을 떠넘기기에 당하였었죠. 제가 무식한 개미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추천 종목의 상황과 따라잡기, 추세 따라잡기 등 같이 매수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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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금 과도 같은 유동성 자산보다는 빌딩,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저가 종목은 천원대 초반 정도로 정해놓고 위아래 변동폭이 없을수록 그 결과는 창대하였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최근 3개월 이상 횡보한 종목이라면 분말할 것 없죠. 다섯 위에 4가지를 만족하는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관리 종목, 투자 유의를 제외하고 절대 스스로 발굴해내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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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서 3년만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신다면 필시 의몇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